안녕하세요. 철원공인 TV 소장 방인선입니다. 어, 오늘은 2022년 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어, 레미안 포레스티지 특별공급 청약일이기도 하고요. 내일은 이제 또1순위 청약일이더라고요. 그 레미안 포레스티지 홈페이지에 보면 청약 체크 리스트 이래가 자료가 하나 올라와 있어요. 그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어, 우리가 청약을 할때 점수 계산을 할때 어떻게 좀 체크를 하면 제대로 계산을 할수 있는지 어, 그걸 잠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한번 보실까요 어, 먼저 가점제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와 청약통장과 어, 그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죠 어, 그걸 전부 다 이제 합산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무주택자 여부는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입니다.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 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 분리된 배우자 똑같이 동일한 세대를 어, 이루고 있는 걸로 보고요. 이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그러니까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어 아내 또는 남편의 어 거기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자녀들도 몽땅 다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본인 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 주민등록 표상에 등재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부모님 다 포함이죠. 어뭐 그다음에 뭐사회며느리뭐다 포함 다 됩니다. 전부 세대원에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형제 자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닙니다. 동거인 우리 주민등록표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 다 들어가는 거아니야 그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때는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 내가 신청을 한다 그러면 어, 이거이 어, 나를 중심으로 어, 그 배우자하고 같이 무주택 기간을 계산을 합니다. 어, 아예 이제 둘다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어, 나이가 만 30세 되는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이제 계산을 하죠. 입주자 모집 공고문 딱 뜨잖아요. 그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만 30이 된 그날부터 무주택기간으로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그 전에 20대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 혼인신고 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을 합니다. 뭐 아직 결혼 안 했다. 그러면 만 30세부터입니다. 미혼은.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성약신청자및 배우자가 이미 집을 가진 적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집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근데 집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2회 이상 집을 소유했던 사실이 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그렇게 집다 처분하고 무주택 된 날이나 아니면 제일 최근에 두 번, 세번 팔았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그 늦은 날, 그날 중에 이제 늦은 날을 계산을 한답니다. 어, 외국인은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주택 점수는 무주택 기간 점수는 0점입니다 불리하네요 외국인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아까 판단하는 거는 어, 과거 주택을 소유를 했던 적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30세 이전에 뭐 혼인한 적이 있다 그런거를 다 아까 합해서 점수를 매긴다 해놨죠 어, 나랑 배우자가 둘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30세 이전에는 결혼도 안 했다. 이러면 30세 된 날부터겠죠. 그 날부터 입주자 공고일까지. 어, 집 소유한 적 없는데 그 전에 혼인했다. 그러면 혼인한 그날부터 입주자 공고일까지겠죠. 뭐 집을 가신 적이 있다. 그 이전에 혼인을 안 했다. 이러면 어, 30세가 된 날하고 그 다음에 무주택자가 된날중 늦은 날 집을 예를 들어 뭐 28에 팔았고 근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면 집 팔았어도 그날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고 만 30세가 된날 그날부터 계산이라는 거죠. 그날부터 입주자 공고일까지 그 다음에 나이가 예를 들어 어, 어, 그 밑에 또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데 어, 혼인을 안한 경우 똑같은 거 아닌가요? 뭐 다르지? 어, 똑같은 걸또 올려놨네요. <웃음> 그 다음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고 혼인을 한 경우 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 신고 날이나 무주택자가된날중그 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입니다. 어, 혼인신고를 했는데 만약에 1년 뒤에 그 집을 팔았다 그러면 집 팔은 그 1년 뒤에 그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를 무주택기간으로 산정을 하셔야 된다 소리입니다 그럼 집을 가진 적이 있고 그 전에 결혼을 했어요 이것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게 자꾸 올라와 있을까요? 어, 위에 내용 똑같은 겁니다 이건 그 다음에 부양가족 점수는요 보시면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청약하는 사람입니다. 부산은 조성지역이니까 이게 세대주의겠죠. 주택공급신청자가. 어, 그 다음에 주택공급신청자 주택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다음에 세대원을 부양가족으로 합니다. 부양가족 헤아리는데 나랑 예를 들어 배우자랑 두 사람 있는데 두명 이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석격 납니다. 왜냐? 본인은 제외를 해야 됩니다. 본인은 제외. 여기 포함되는 사람은요. 배우자. 그 다음에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요즘 국제결혼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본인신고다한 그런 배우자로 인정이 되면 국내외 거주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혼인신고한 걸로 인해서 확인만 되면 외국인 배우자는 그렇습니다. 국내 배우자는 세대분리가 다돼 있어도 다 포함이 됩니다. 부양가족에. 어, 집사람이 뭐애 때문에 서울로 주민등록이 전출이 되어 있는데요. 어, 우리 집사람 내 부양가족에 넣어도 됩니까 안됩니까? 이런 전화 문의가 깨옵니다. 다 들어갑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달리되어 있어도요. 그 다음에 직계존속 부모님이죠. 부모님, 그 다음에 조부모님,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라 하면 세대주 입장에서는 장인어른 장모님이겠죠?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되죠. 그 다음에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최근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야 합니다. 장인어른 뭐 장모님 우리 애 봐준다고 봐주신다고 뭐한 2년 전에 주민등록에 이전까지 해서 와 계시다. 3년 이상 계속하여입니다. 계속하여. 계속하여 우리 주민등록에 같이 안돼 있었으면 포함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만약에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해요. 포함을 시키려고 하면. 어, 예를 들어 뭐 아내가 아까처럼 서울에 주소를 가지고 갔는데 아내가 세대주가 돼 있는 그 집에 뭐 자녀들이 어그 세대원으로 있고 이런 거는 다 부양가족이 들어가지만 어 배우자가 주소를 달리하면서 어 세대주인 친정에 아버지 주소에 그냥 들어갔다 세대원으로 들어갔다 그거는 안 들어간다 소리입니다 세대주여야하며 그 뜻입니다 배우자가 세대주여야하며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주소가 따로 되어 있는 배우자는 내가 어, 배우자가 세대주인데 거기에 그냥 세대원으로 뭐 부모님이 들어와 계시다든지 자녀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다 포함해서 부양가족 점수에 포함을 합니다. 다만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민등록 분리되어 있는 것과 상관없이 집계 존소그 부모님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되어 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시다. 만약에 뭐 60세 이상이다. 그럴 경우에 뭐 청약은 그뭐 무주택으로 가능은 하지만 부양가족 점수에는 포함을 하면 부석격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집 가진 분은 부양가족의 불인정입니다. 공급규칙 53조 6항. 아까 이게 60세 이상 부모님 그 조항이거든요. 어, 이럴 경우에 나와있네요. 60세 이상 집계존속 주택 소유. 이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6호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게 어, 적용이 안됩니다. 부양가족 어, 저기 어,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 가져도 주택수에 포함 안 한다는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어, 그 조항이 집안 가진 걸로 보는 그 조항이 적용이 안 되고 부양가족을 볼 때는요. 쉽계손속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는 빼야 된다. 빨간 글씨로 아딱 적어놨습니다. 이거 질문 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부양가족에는 뺍니다. 집 없는 걸로 해서 무주택으로 청약은 가능하지만 그 다음에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세대주인 남편의 주민등록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를 합쳐가지고, 합쳐서요 합쳐가지고 재건 3년 이상 계속해서 등재되어 있다면, 요건 또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준답니다. 어머님이 제가 모시고 살았어요. 예를 들어, 1년 동안 뭐, 우리 주민등록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녀들 때문에, 어 서울로 아내가, 예를 들어, 독립해 가면서, 뭐, 그 같이 갔다라고 할게요. 맞벌이를 해서. 어, 그게 같이 간 거는 다 합한다 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계속하여, 계속하여입니다. 계속하여. 뭐한 6개월 다른데 아버지한테 갔다 오시면 안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어 부부 양쪽에 어느 집이든 양쪽으로 합해서 3년 되면, 부양가족에 봐주는데 무주택이어야 이게 포함이 되겠죠 여기 어, 예, 나와있네요 청약신청자 주민등록에 그러니까 남편이라 할게요 여기에 1년 등재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배우자 아내의 주민등록에 2년 등재 이럴 때 부양가족 인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소장님, 어, 청약통장이나, 뭐, 이런, 그게, 제가 그동안 세대원이었는데요. 만약에 지금 조성지역은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저를 세대주로 바꾸면, 청약이, 뭐, 언제까지 세대주로 바꾸면 청약이 가능합니까? 이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볼까요? 예?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남편이 세대주고 아내는 세대원입니다. 이러다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레미안 프레스티지는 12월 31일이죠. 그날 현재 세대주로 변경한 경우에도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등재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세대주 그냥 뭐 바꾸고 부분는 어차피 한 주민 등록이 살았으니까 그럴 때 세대원으로 바뀐 세대주였다가 세대원 입장으로 첸징 되겠죠. 그런 경우에 부양가족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직계존속. 아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뭐 아가씨다. 그러면 미국에 계신 장인, 어른, 장모님 그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어,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어디에 계시냐? 요양시설 및 요양시설 및 이거거나 또는 이겠죠. 이거 거는해외 재료 중.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 분. 3년 안에 계속해서 90일, 91, 90일만 초과, 계속하여입니다. 한달 여행 갔다가, 그 다음에 또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뭐 캐나다 또한달 여행 가고, 또 들어오셔가지고, 뭐 6개월 뒤에 뭐 스웨덴 또뭐한달 여행 가고, 이런 거는 포함이 아니고, 한꺼번에 계속해서 그냥 비자 딱 끊어가지고 90일을 초과해서 해외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제외입니다. 어학연수를 한 6개월을 갔다. 주소는 한국에 있는데 해외 체류만 하는 거는 국내 주소를 둔 경우겠죠. 그렇게 외국에 어학연수를 갔다. 아유, 우리 딸이니까 귀한 우리 아들이니까 당연히 부양가족이 넣어서 청약했다. 애누리 없이 부적격입니다. 그 다음에 직계존속의 판단, 직계존속 부모님 판단하는 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근거로 한대요. 그래서 내가 낳아준 생모예요. 근런데 어, 생모인데 그냥 등재 안 하고 뭐 아버지한테 예를 들어 뭐 미혼모 이런 경우겠죠. 뭐 어디 등재를 해가 다른데 보냈어요. 가족관계증명서에 내가 엄마의 모의 자격으로 등재가 안 돼있다 하면 직계존속 인정 못 받습니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겠네요. 기준을 잡기가 힘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직계비속은 부모님은 그렇는데 그러면 직계비속은 어떻게 되냐. 직계비속은 기본적으로 미혼인 자녀로 한정합니다. 부모가 만약 모두 돌아가셨다. 그럴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까지만 결혼 안한 아들 딸까지만 직계비속입니다. 근데 아들딸이 뭘 모두 부모가 모두 사망해. 모두. 한쪽이 아니고 아들딸이 뭐다 그냥 결혼했는데 뭐다뭐 불의 사고가 났다. 그러면 손자 손녀도 직계 그 비속에 포함을 해 줍니다. 그 30세 이상인 직계 비속. 요즘은 30세 넘었는데도 뭐 결혼 안한 아들들 많죠. 그런 30세 이상의 직계 비속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계속하여입니다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요거는 세대원만 신청되니까 뭐 아버지겠죠 또는 그 배우자 이건 엄마겠죠 어, 그러니까 청약하는 아빠와 엄마의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합니다 나이가 서른이 넘었다 그러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어그 부모님 밑에 들어와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점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귀한 우리 아들 주민등록 이제 왔으니까 오늘부터 바로 그냥 부양가족에 넣자. 바로 부서격입니다. 그 다음에 재혼을 할 경우도 요즘은 많이 있죠. 재혼을 한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의 자녀. 이거는 청약하는그 세대주 있죠. 청약하는 세대주 주민,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되 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주민등록 안 올라와 있고 뭐 가족관계 증명서에만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된다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혼한 자녀 이혼한 자녀는 <웃음> 자녀가 결혼했는데 이혼을 했어요 그럴 때는 미성년 그 미혼인 아니고 이미 기혼자죠 위안가족에서 제외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외국인 집계비서 외국인 집계비속 어, 이거는 뭐 외국 시민권을 가진 그런 자녀인가요 <웃음> 어, 이런 경우에는 외국 시민권 가진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국인 직계 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아까 90일 뭐 이상이었죠.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6개월 외국에 어학연수가가 있다. 그런 자녀는 빼야 됩니다. 이게 어, 보면 30세 미만인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계속하여, 현재 계속하여 90일 초과합니다 입주자 모집 기준, 공고일 기준, 현재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해서 해외 체류 중인 경우. 뭐 레미안 포레스티지로 치면 예를 들어 12월 31일이니까 11월, 10월, 9월, 9월 30일 그 이전부터 뭐 외국에 뭐 여행 중이거나 뭐학연수가 있다 그러면 직계 비속인 30세 미만 자녀, 부양가족에 빼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1년 기간을 봅니다. 1년 기간 안에 뭐 직장 때문에 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1년 안에 계속하여 91을 초과해서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만 뺍니다. 어, 이거는 30세 이상이 훨씬 더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이게 30세 미만은 지금 당장 달아서 외국만 안가 있으면 부양가족 넣으면 된다 소리고 30세 이상은 1년 기간을 다 챙겨봐가지고 어 90일 초과해가 나가있는게 있다. 부적격이라이 얘기입니다. 어 오늘 제가 꼼꼼하게 훑어봤습니다. 그 부양가족 점수랑 무주택 기간 계산하는거. 어 이렇게 봤는데요. 그 다음에 그 청약저축 있죠. 어 그거는 어 예치금의 기준이 있어요. 예치금의 기준이 보통 어 부산 지금 부산이잖아요. 그래서 초롱부동산 있는 곳은 85 이하는 300만원 이상의 통장만, 2년 이상은 들어있어야 됩니다. 예금이. 그 다음에 지금 어, 97타입, 어, 레미안 프레시티지 97타입은 1002제곱미터. 1002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600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135제곱미터 이상, 어, 그보다 더 큰거, 더 큰건 1 0 0 0만원 이상. 135 이하까지는 1000만 원 이상에 모든 면적 다 되는 거는 1500만 원 이상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부산시 기준입니다, 요거는. 어, 이렇게, 어, 요 살펴봐야 될 내용을 한번 쭉, 다음에 한번더 시간 내서 나머지를 한번또더 훑어봐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요. 어, 오늘은 특별 공급 청약일이라서 시간 중에, 청약 시간 중에 이렇게 한번 잠깐 짚어봐드렸습니다. 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오늘 특공 접수리이되나누니까 어, 청량하셔서 청량하신 평영엔 반드시 당첨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